김하온 우원재, 로꼬, 유명 래퍼, 다볼수 있다는 역대급 한국대 축제 라인업. 한국대학교 총학생회.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콘서트만 열었다 하면 연일 매진 행렬을 이루어 좀처럼 공연을 보기가 힘든 유명 가수들을 한 자리에서 볼 전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달 30일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지에는 2018 단페스타 청춘의 봄단국대학교 축제 라인업이 공개됐다. 이날 단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안녕하세요. 단국대 학우 여러분 문화체육국입니다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학우분들의 큰 기대에 힘입어 단페스타 전체 라인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 속에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는 단국대학교 축제 라인업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축제 일정은 오는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다. 먼저 첫 번째 날인 15일에는 인디기의 해성처럼 등장했다는 3인조 인디밴드 새소년 고막 남친으로 불리며 역주행 역사를 다시 쓴 가수 폴킴, 남녀노소 할것 없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 마마무가 출연한다. 대망의 두 번째 날인 16일에는 최근 고등래퍼 우승자로 큰 화제를 모은 김하운을 포함해 고등래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CK가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김하원의 경우 고등래퍼 종영 직후 열린 공연 티켓마다 수분만에 매진되는 등그 인기가 엄청난 상황이라 팬들의 관심이 더욱 쏠렸다. 이외 슈퍼스타 K7에서 활약했던 이인조 듀오 마틴 스미스,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수 사이가 출연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폭발적인 인기를 끈 래퍼 우원재와 여심을 녹이는 달달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그레이, 로고 엘로와 자이언티 등 내로라 하는 래퍼들이 총출동한다. 역대급 라인업을 자랑하는 단국대학교 축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박 콘서트나 다름없음, 이건 진심 콕 가야함, 무슨 일이야 짱 부럽다, 우리 학교 모함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